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BIW 템플릿의 네 번째 명령어인 이 메이팅 플랜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 플랜즈라는 뜻은 이제 우리가 그, 파이핑 하실 때 많이 쓰죠. 관과 관을 연결하는 연결 부위에 플랜즈를 달아가지고, 이제 체결부, 연결부,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용어 자체로 가지고 이 명령어를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 그 바지 사시면, 저처럼 키 짧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저기 어, 그렇죠? 세탁소 가지고 바지단 좀 잘라주세요. 접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바지가 있다. 그럼 요 기준선을 기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지단을 접는 형태로 해서 어, 공면을 변형하는 기법이 바로 메이팅 플레지입니다 어, 저기 지메스 NX 쓰시는 분들 있죠. 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엠보싱이라는, 엠보싱 또는 엠보싱 바디라는 명령화 있죠. 그런 요철 구조의 형태를 만들 때도, 어, 이 카티아에서는 메이팅 플랜지를 쓴다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가지, 뭐 개념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신다고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실제로 옵션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예제파로 한번 열어보시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릴 겁니다. 지금 위에서 보면, 이렇게 긴 선, 공면을 벗어나는 긴 선도 있고, 직선 형태, 곡선 형태, 그리고 짧은 직선 형태도 있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방향선, 방향 역할을 할이 선도 따로 그려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죠. BIW 템플릿의 요기, 네 번째 겁니다. 일단, 베이스 서피스에다가는 변형할 공면을 잡아주는 겁니다. 공면 찍고요. 레퍼런스 엘리먼트에다가는 변형할 기준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오픈된 선만 가능합니다. 여기다 원 그려놓고, 폐곡선 그려놓고, 폐곡선을 이용해서 메이팅 플랜즈 할수 있느냐? 1 0발백중 에러 납니다. 오픈된 선만 가능합니다. 그 선이 직선이던곡선이던긴선이던짧은선이던 선이던, 그건 관계 없습니다. 알았죠? 짓고요그 다음에 디렉션. 이 디렉션이란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선을 가지고 이공면의 어느 방향으로 투영할 것이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일종의 교선 개념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리죠 레퍼런스 디렉션요 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출을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선 잡고요 그 다음 에 디렉션에다가는 제가 이 평면을 잡았습니다 반대로 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 선을 가지고 공면 돌출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교선 이 공면과 이 공면 사이에 교선을 구하면 이 위치에 교선이 구해지는 거죠 이평면의 수직 방향 위에서 오면이 그렇죠? 방향이 되겠죠 이 위치에 교선이 구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공면돌출을 하면서 디렉션에다가 이 커브를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삐딱하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삐딱하게 그러면 생성되는 교선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거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지우고요 자, 메이팅 플랜지를 하는데 베이스 잡고 레퍼런스 엘리먼트 잡고 이 레퍼런스 디렉션을 어디로 잡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을 잡으면 요게 생성될 거고 여기다가 되고 이 직선을 잡으면 여기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돌출, 교선 그 원리로 해서 이 레퍼런스 디렉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간단하게 요 평면을 잡겠죠. 일단은 얘는 잠시 하이더 해놓을까요? 자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노란선이 중요합니다. 요 노란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빨간 쪽이 어느 쪽이죠? 이쪽이죠? 여기 위쪽이고, 요 위아래 바꿀 때는 요거 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좌우 바꿀 때는 요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노란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 부분 이 있죠? 요쪽 부분이 사실은 어느 부분이다? 요 부분이 빨간 화살표가 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평 화살표가 향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일단. 3입니다. 요건 프리뷰해 보시면 요렇게 요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 그리고 노란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헷갈리시죠? 자 좌우가 바뀌어 있어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프리뷰 해 보죠. 요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요쪽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 이게 지금 좌우가 좌우 바뀌는 것 같아요. <웃음> 자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가 5예요 여기가 5 여기가 높이가 얼마라는 얘기죠? 3이라는 얘기입니다. 3이고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죠? 이란 얘기입니다 아, 여기다 대고 3 3을 주, 클릭하신 다면3 주겠습니다 3 3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챔버 처리된거죠 3 오고 3 내려오고 그렇죠? 챔버 3 챔버 3은 아니죠 참 죄송합니다 3 45도 여기 45도 기울기가 되겠죠 예,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요값을 0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더 확실하게 이해할까요 예. 0을 주면 딱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 요거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걸 결정하는 거고요. 요거는 위냐, 아래냐,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맞죠? 자, 물론 여기, 이게, 이게 있으니까요. 이게 있으니까, 찌익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음. 그럼 얘는 왜, 5, 6처럼 얘는 왜 없을까요? 그 벌사이드 체크해야 됩니다. 해야지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부분이 결국은 어디란 얘기죠 프리뷰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평한 구간이 되겠죠 음. 결국은 요 구간이 얼마라는 얘기죠 10이라는 얘기입니다 5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10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값이 너무 크죠 0으로 가겠습니다 0 0로 해보면 딱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만약에 노 트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밑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원래 공면이 남아 있는 거고요. 만약에 트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공면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짜 바이타이 접듯이 접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트림앤 스플릿 해보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에러 나죠. 그렇죠? 이게 왜 에러 나냐면 스플릿하고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벌 사이즈 체크하시면 에러 납니다. 체크 해제해야 됩니다. 자요 방향성은 반대로 해보죠 그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쪽은 트림 되는거 요쪽은 또 나눠지고 이거 쓸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노트림 아니면 트림 두가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벌 사이드 체크하죠 오케이 요런 식으로 만약 선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참 그전에요 방향성 얘기를 한번더 하죠 잡고요. 요 선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 사이 즈 체크하죠. 똑같이 55로 줄까요? 네, 방향선 얘로 잡았습니다. 프리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은 요링크더 디렉션이 체크되어 있으니까 요쪽 모서리 부분하고 요쪽 부분이 양쪽이 다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게 평행하겠죠? 두 면은 그러니까 이 면이랑 이 면은 서로 평이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 이걸 체크하자고 한쪽은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첫 번째 이 부분, 두 번째 부분은 다른 선을 잡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달라지죠. 그렇죠? 자, 이쪽 부분은 이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가는 거고. 다른 뭐 반대 방, 반대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선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선따라 올라간다는 얘기는 쭉올라가다보면이 쯤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쯤에 이 하얀 선이 있는 거예요. 가상의 하얀 선이 여기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치수 얼마큼 빠져나온 거죠? 이만큼, 오만큼 빠져나온 거예요. 이걸 쭉더 드래그하면 더, 드래그 더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사이드의 어떤 돌출 방향을 다르게 하고 싶을 때는 링크드 디렉션을 끄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똑같이 주겠습니다. 보통 똑같이 주죠. 그 다음 여기 보면 로컬 시크니스라고 보이죠. 전체적으로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3입니다. 두께다 3입니다. 높이값이 다 3이라는 얘기죠. 공면 수직 방향으로. 그데 저는 이 모서리 한번 찍어보죠. 찍고,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주황색 지수선이 하나 되 있습니다. 요거를 더블클릭해 보시죠. 이거를 저는 한 5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를 1로 주겠습니다. 프리뷰 하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0으로 될까요? 0, 프리뷰 하겠습니다. 이 0은 에러나는데요 그죠? <웃음> 제가 할 때는 0, 또 0이 잘 됐는데. 하면 또안 돼요. 그죠? <웃음> 자, 1로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0으로 줘도 되는데, 이게 또 어떤 경우는 잘 되고, 어떤 경우는 잘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어, 이 치수 값을 암쳐 보죠 이걸 안 줘서 그럴까요 21암쳐 보겠습니다 프리뷰 자 그런 다음에 이 치수 값을 다시 0을 으암쳐 보죠 아 이런 경우는 되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딱 여기까지 되는 거죠 이쪽도 그렇게 잡아 볼까요 약간의 여튼 경사가 있어야 되는것 같습니다 요 치수 잡고요 0 좋습니다 프리뷰 이렇게 하면 안쪽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만들어주자. 하, 참, 재밌어요. 자, 이번에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다단으로 쳐볼 수도 있습니다. 어, 지 찍고요. 그 다음에 우 선, 이 평면에 대해서, 프리뷰, 좋습니다. 음, 저는, 음, 반대로 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쪽칠수 이쪽 있죠? 이쪽을 쭉 끌어가지고 끝까지 그리뷰하면 이쪽은 쭉 되겠죠? 물론 굳이 굳이 이 평면까지 이렇게 딱 맞출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죠. 어, 어딜까요? 어, 이칠수 있죠? 이쪽이죠?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로른 눌러보시죠. 어떤 수식 관계를 걸수 있다고 되어 있죠? 뭐 그렇게 걸셔가지고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고, 뭐, 측정한 값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가지 어떤 개념을 써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혔죠?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얘를 이 커브를 이용해서 이 평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보죠. 프리뷰. 이렇게 다단으로 가죠. 저는 아래로 해보겠습니다. 프리뷰. 아래로 접히는 거죠. 그리고 두께를 좀 다르게 줄수 있겠죠? 뭐, 10. 이렇게 하면 다단으로 접힌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한번 더 접을 수 있겠죠? 얘 잡고. 이 선을 이용해서 이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맞죠? 그렇죠? 자, 뭐, 뭐, 끝도 한도 없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응용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2로 해볼까요? 프리뷰, 이런 식으로 접어가는 겁니다. 죠 그렇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에 만약 필렛 처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의 단일 면이니까요. 엣지 필렛으로 하겠습니다. 자, 5정도로 할까요? 어, 면, 면, 면다 찍으면 되겠죠? 오케이. 요렇게. 플래시처리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메이트 플랜지. 서페이스 잡으시고 공면하죠. 디렉션. 공면 잡으시고요. 자, 벌사이 체크하겠습니다. 5 5 2 2 좋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요렇게도 만들어지겠죠? 높이를 좀더 키워 볼까요? 5 프리뷰. 요런 식의 어떤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엣지, 그렇죠? 모서리 한1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요. 예, 어, 면이 잡혔나 여기 아주 간들간들 합니다. 높이가 너무 커서 그래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필레 처리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모서리랑 여기 모서리부터 먼저 필레 처리하는 게, 아, 예. 면이 잡혔나요? 아니면, 1 정도 주겠습니다. 프리뷰. 예, 면이 잡혔군요. 자, 페이스, 제거하고요. 다시 한 번, 요 엣지만. 잡는 게 조금 불편해요. 2. 이, 이 정도 줄까요? 자, 프리뷰. 오케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엣지. 이렇게 하면, 탄젠시하게 다 따라가니까, 좀 작업하기가, 쉽겠죠. 아, 요 부분도 좀 간단 간단합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아, 여기 정확히 다잡아줘야겠어요 그렇죠? 여기도, 여기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좁지 않죠.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메이팅 플랜즈 할때 높이가 앞너다 크게 줘서 그래요. 3 정도로 주죠. 이렇게 탄젠시하게 흘러오게끔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지금 에러 나는 겁니다. 이건 지워버리고요. 됐죠? 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왜 자꾸 하려고 그러죠? 제가? <웃음> 한번 필이 고치면 꼭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 요렇게 해서 프리뷰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런 영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구현해 나오고자 할 때는, 잘 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선 방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집니다 자디 e 티베이 i 해놓고요 이런 식의 어떤 가로질러 선이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 이런 식의 어떤 곡선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볼까요 이게 될까요 안될까요 털피 잡으시고요. 얘 잡고, 이 평면 찍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자, 벌사이 체크하고요. 값은 552 좋습니다. 아,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오, 신기하죠? <웃음> <웃음> 예, 저도 이게 될까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해본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잘구현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어, 근데 폐곡선은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만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디액티베이터 하죠? 얘도 하이드 하겠습니다. 위에 이면 잡고 들어와서요. 여기다 대고 이런 식이었던 원이란지 라 이런 폐곡선 형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자 mating s 잡으시고 얘 잡고 이렇게 프리뷰하면 이게 에러 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디아블로를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디아블로 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예 사실은 예, 필요했습니다 디아블로 써보죠 sheet s u r f 잡으시고 음 잡고 예면 잡고 프리뷰 이런 식의 어떤 형상을 만들 때는 또 디아블로가 의미가 있어 지겠죠 죠그렇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 메이팅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엣지 이런 처리 좀 해주시고, 얘도, 엣지. 한 일정도로 주겠습니다. <웃음> 뭐, 이런 영상을 또 만들어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또할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발 강의 좀 끝내주세요. <웃음> 자, 그 얘기하고 계시죠.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죠. 자, 레퍼런스 엘리멘트, 얘예 잡으시고요. 이 평면,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요. 펄사이드 하죠. 5, 2, 좋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자, 이런 식이었던 형상도 많들어 아, 근데, 이런 부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디아블로 할 때, 제가 그렇게, 어, 각도를 넉넉하게 안 줬어 그것 같습니다. 한1도 줘볼까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좋은 형상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필렛을 어이 필렛 있죠? 이 필렛을 주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디액티베이트 한번 해볼까요? 하면 이렇게 정상에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필렛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양하게 여러분이 이 베이팅 플랜즈를 쓰셔가지고 어, 이런 좀 고급적인 국면을 한번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